조심조심, 오, 조심, 조심, 조심, 조심, 조심, 조심, 조심, 조심, 조심, 조심, 조심, 조심, 조심, 어심 조심, 조심, 조심, 조심, 조심, 조심, 어? 오? 오? 아 기침한 거야? 아이고 잠깐만. 가만 있어. 다 있다. 거의 다 했다. 거의 다 했다. 거의 다 했다. 아, 그랬다.